애지야 일로와서 좀 앉아봐 애지야 좀 앉아봐 제조를? 야 김혜지 너 안와? 잠이 든다 어디 갔지? 여기서 좋은가 보다. 이게 또 못되게 생겼어 이거. 어? 아 둥지 새 둥지 같지 <웃음>